안 없어지는구나 뭐야 아 뭐야 이거 <웃음> 잠깐만 사진도 불러오는 게 되네요 되네요 <웃음> 아니 근데 왜 그래요 저거 창호 이상이 왜 애로 뜬거 같아 이거 뭐야 이게 <웃음> 불가장단지는 사왜 거기서 나와 <웃음> 아그뭐아 치던님 파랑 저는 이, 이 컬러 저 로나 자기 표시 영역 표시하기 위해서 컬러는 따로따로 정해서 그려야 되나 어? 어떡해요 저 심장 떨어진 아니 간떨어진줄 알았잖아 아뭐가 저기.. 근데 802는 진짜 쩔거든요 아니 왜.. 헐.. 아.. 안돼 초대 초대 초대를 누르겠습니다. 왜두 분이세요? 아니, 그림자 분신님 안 돼요, 그거. 그거 안 돼요. 한 사람 나가 <웃음> 아니, 명함 넣기를 포기했는데 왜명함이 들어가 있죠? 아, 치도님. 치도님. 저거 위에 멘트 있죠? 아니, 명함을 넣고 하이라이트를 분명 넣으셨는데, 저기서 살짝 블러만 이렇게 하면은 이쁜 그림 나올 것 같은데, 어떻게 명함 넣기를 포기하셨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? 아 잠깐만 내 그림 가리지마 <웃음> 네지혜입니다 S펜? S펜 어쩐지 S펜을 쓰면 어떻게 그렇게 안겠습니까 어, 물론 마우스로 그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기야 있는데 <웃음> 폰 그림에도 펜이 없으려는 법은 없어요, 네. 폰에펜달리는게 얼마나 많습니까? 갤럭시 S 펜, 뭐. 아, 근데 진짜 손가락으로 그리는 분도 계실 고있습니다 그럼, <웃음> 그럼. 아, 저 좀, 어, 그래서 제 그림 좀. 아니, 잠깐만. 내 그림 가리지 마. <웃음> 아, 예. 벌써 이거 잘 그렸다 발 디테일 진짜 많아 <웃음> 아, 저는 발을 잠깐 치도님 레이어 꺼보시겠어요? 제가 초판 그 손크림 스티케치에서 발은 저는 그 손크림 네, 이 그림 이미, 이미지로 그렸거든요 네, 다시 켜주세요 <웃음>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거든요 이런 느낌아 이거 누가 좀 투명도 이거 다시 원상복구 좀 시켜줘 미칠 것같았어 <웃음> 아네 지금 러프 하나 가지고 제가 이미지 미리보기 불러와서 나눠 그리고 있습니다 팬님 반가워요 아니 이거 브러쉬 설정이 근데 왜 이따구로 되어있는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히다 이 딱딱한 이미지 말고 이 부드러운 브러쉬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, 엄청 검정색 진하게 했는데도 이게 이따구로 나와요 오, 오, 개쩐다. <웃음> 와, 완전 그건데요? 이거? 그, 뭐냐, 그, 투시동 그리셨어요? 이런 빛. <웃음> 이거 그 일러스트레이터 그거 같아요. 일러스트 백터 시켜버리면 완전 깔끔하게 그백터워물아 <웃음> 맞아요 팬님 진짜 인정. 그말 정말 인정합니다. 그림 <웃음> 전공 아니 진짜 왜요 <웃음> 왜요, 왜요? 왜요? <웃음> 그림 전공이면은 그림 완전 멋있고 이쁘게 그릴 수 있잖아요. <웃음> 근데 이거 진짜 손 이거 레알 투시 미쳤... 미쳤어요? <웃음> 헐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잘 그리셨어요? 미쳤다. 이거 자료 엄청 많이 보셨나 보네. 동양풍. 그지? <웃음> 이거 뭐야 <뭐예요>, 이거? 저 <웃음> 이거 그대로 그리셨어. 저 뭔가 님 캐릭터 같은 걸 자유롭게 좀더 뭔가 되게 추구할 거라고 했던 거는 그저 행복 회로에 불과했던 걸까? 뭐야 이거 망치 뭐예요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그거 같아요 이거 이거 뭐지? 지금? 어 아시면 참 재밌을텐데 <웃음> 지울게요 그림 좀 보러 갈게요 채색과 잘하니 아 오바 헐잘 그리셨는데 아 저는 파란색 톤으로 얘를 칠했었는데 그거 딱데뷔되는 컬러로 빨간색으로 옷을 칠하시니까 또감흥가 새롭네요 아 이거 너무 멋있다 대 뭐예요? 이거? 포인트 컬러인가? 좋습니다 <웃음> 지도님. 그림 너무 예뻐요. 한양님 반가워요. 함께 저하고 같이 그려주신 수수 도깨부님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시참 크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